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게 물려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기재되어 있어도 상위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창원지법 2014나 31596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2005년경 피고와 원고는 상해사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피보험자 망인은 보험기간 중 벌초를 하다가 작은 소창진드기에 물렸으며 이후 고열, 구토, 설사 등을 겪다가 상세불명의 폐혈증 신중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등의 진단을 받고 중환자실에서 입원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사망진단서상 직접 사인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사망의 종류는 병사로 기재되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중증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려 같은 질병에 전염되었고 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이런 전염은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에 감염된 진드기에 물리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다 할 것이므로 망인이 진드기에 물린 것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고 그 사고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또한 이 사건 보험계약상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의 질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KCD상에도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이 질병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도 아니하며 망인이 바이러스 감염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망인이 진드기에 물린 것을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관련적으로 원고는 피고에게 상해 사망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